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오늘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동영상을 찍다, 찍다 보니까 계속 월요일날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어, 좀더 어, 자주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오늘은 저, 지, 지금까지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어, 가스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데 아, 오늘 조금 제가 조금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 아, 일단 가스가 이렇게 계속 코로 빠져 나오고, 입으로 빠져 나오고 식도를 통해서 그죠? 아, 이렇게 위로 자꾸 빠져 나오게 되면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굉장히 조금 중요하고. 그 예전 동영상에 뭐 폐렴이나 급성 폐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처법, 호흡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뭐몇 가지 좀더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뭐 우리 호흡시 폐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나면 가스 배출법뿐만 아니라 가스가 폐로 들어가는 걸 대체할 수 있고 어,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오늘 동영상을 조금 주의 깊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또 약간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동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어떻게 하든 자바라 운동을 하든가 호흡을, 호흡 그죠? 아, 뭐 오늘 동영상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근데 아, 이전 동영상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시고 이렇게 오셔야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아시죠 그죠? 어 일단 자바라 운동을 하고 뭐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목을 안 든다 뭐 어깨를 들썩거리는 무거운 걸 든다 그죠? 어 자바라 운동을 하다 보면 가스가 올라오고 창자가 꿈틀꿈틀거리면서 가스가 이렇게 어 느껴지는 어 뭔가 타는, 듯, 타는 듯한 어좀 하여튼 그런 평상시에 느껴보지 못한 그런 냄새들이 올라오는 것을, 강하게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호흡법에 대해서 그냥 뭐 3초에서 5초에 한 번씩 이렇게 어떻게 하든 계속 불어라. 그죠? 그냥 불지 말고, 목도 이렇게 한 번씩 흔들고, 칼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또 운동할 기회가 되면 무거운 걸 들면서 그저 물병을 들면서 이렇게 어, 하면서 후 불어라. 그리고 평상시에도 계속 불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라. 아, 이렇게 계속 제가 강조를 하면서 주장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호흡법에 대해서 심화 과정에 대한 어떤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가스가 올라왔어. 일단은, 뭐, 위장에서 올라온, 위장에서 식도로 올라온 가스가 식도 협착점, 어, 후두, 덮개를 지나서 이제 코로 인두, 비강이나 구강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빠져나올 때 이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빠져나가 버리고 다시 공기가 들어오면 어,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정상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 인두 부분 구강, 속, 아, 아, 구강 속에 머물러 있던 가스가 어떻게 보면 폐로 자꾸 들어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침이 갑자기 막 터져 나온다든가 기침을 경험하셨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침이 퍽퍽 터져 나온다든가 뭔가 이게 너무 심해지면 폐가 좀 답답해진다. 이제 폐가 가스가 폐로 들어가면서 이제. 폐 수속에 이렇게 들러붙게 됩니다. 기관지 속에 들러붙게 되면 어, 이제 감기 증상이 오는 어떤 그런 분 어, 것들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제가 어떻게다 병원에 가서 어, 조금 뭐, 과장해서 말하더라도 이렇게 항생제를 좀 처방해서 드시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 이 부분을 바르게 알면 이런 경험을 어, 안 하고 대처 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처음부터 이런 설명들을 못 상세하게 못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어떻게 하든 막 이걸 한 12시간 짜리 동영상으로 쭉 해서 하나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12시간 짜리 동영상을 찍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걸 12시간 동안 앉아서 볼 건가 하는 거죠 그게 좀 애로사항도 있고 사실 저도 뭐 12시간을 계속해서 동상을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체력도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상황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좀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호흡은 사실은 어떻되겠습니하 아, 여기 식도 윗부분에 이이 부분이 있죠 이게, 이 볼록 튀 남자들 이게 볼록 튀어나오면 이게 후두 덮개라고 합니다 후두 덮개 지점에서 폐로 들어가는 기관, 그게 후두, 기관, 뭐 기관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식도로 내려가는 그 식도 연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이제 기관지에서, 폐에서 올라오는 기관지에서 기관과 공기가 들어가는 관이죠. 기관과 식도가 만나는 지점이 여기 후두 덮개 부분입니다. 후두 덮개. 네. 후두 덮개 부분에 이제 식도, 그러니까 기관과 만나는 식도, 식도 끝자락이죠 끝자락에 이제 위식도 과력 아, 그, 식도 협착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도 협착점이라는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폐가 이제 호흡을 하면 폐가 수축 아, 팽창 수축 팽창 들이마시면 팽창이 되고 내쉬면 수축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팽창은 쉽게 되는데 수축이 안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수축이 될 때에, 이, 이 구강 안쪽 부분, 여텅빈 공간, 아, 이면이 어두운 공간, 제 속에, 그죠? 아, 그 부분을 인두라고 합니다. 인두 부분이라고 하는데, 인두 부분에 압력이 걸리고, 또 폐가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식도를 눌러주면서, 가스가, 아, 이게 식도 협착 지름이 살짝 벌어지면서, 가스가 인두 부분으로 나오면서 코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코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호흡 이 우리가 뭐 보통 사람들은 거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호흡을 합니다. 그죠? 뭐 산소가 필요하니까 본능적으로 마시고 그냥 내뱉고 이러는데 이 병에 걸리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좀 정확한 호흡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확한 노력 호흡을 하면. 가스가 폐로 들어가면 불필요한 감기에 걸리는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괜히 뭐 겨울에 한세번네번 이렇게 막 감기를 달고 다니신 분들 계세요. 그그 그 불필요한 감기라는 요 사실은 바이러스성 독감이 아니고 가스가 폐로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감기 현상입니다. 그게 어, 그 불필요한 감기에 걸릴 필요가 없, 없다는 것이고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흡을, 제가 말씀드린 호흡을, 자, 그죠? 3,000, 5,000, 한 번씩 세게도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자발 운동을 동시에 병행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가 더 쉽게 빠져나오고, 또 피가 가는 곳에, 자,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으로 가스가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흔들어 주라는 거는 피를 올려 주라는 거고, 어, 가스도 끌어올려주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그, 여러분이 3초에서 5초 이렇게 제가 인, 인위적으로 여러분들 헷갈려 할까봐, 예? 아, 뭐, 좀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3초에서 5초 정도 한번 이러면, 어, 가스가 나온다라는, 그냥 좀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은, 호흡이란, 폐의, 여러분들이 폐의, 호흡시 폐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 나, 뭐, 제가 자꾸,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폐 사진이나 이런 것좀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한 번씩 보라고 하는 이유는, 어, 그런 것들을 보고 약간의 지식이 있으면 제가 하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데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 제가 하는 말을 조금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수긍하기도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하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어,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하여튼 인터넷을 통해서 폐의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폐는 하여튼 럭비공 모양처럼 이렇게 가슴에 우리 두개 이렇게, 탄탄하게, 어, 어, 근육질로 되어 있는 하여튼 그런 모양을 갖고 있고요. 그 속에는 꼭 스폰지처럼, 스폰지처럼, 어떤, 어, 하여튼 그물처럼 실제로 살아있는 피, 아, 폐, 죽은 폐는 물속에 넣으면 가라앉는다고 해요. 근데 살아있는 폐는 물속에 넣어도 약간 뜬대요 그러니까 왠가그 안에 그 스폰지처럼 어떤 그런 모양의 아, 음, 어떤 부력을 발생시키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 기관, 기관에서 내려온 이제 가지처럼 기관지가 폐속으로 공기 길이 공기가 들어가는, 들어갔다 나오는 길이 이렇게 나무가지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오고, 어, 공기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폐를 수축, 팽창, 뭐 팽창 수축 이렇게 자꾸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할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짤막, 짤막한 호흡을 이제 막 긴장을 하거나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나쁜 호흡 습관을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게 나쁜 호흡 습관을 가져버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저도 제가 제 경험상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가 굉장히 나쁜 호흡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사실 후회했죠. 뭐, 그래서 후회한 건 늦었지만, 이제 알게 됐으니까, 아, 명확하게 조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호흡을 하면 공기가 들어오면 폐가 살짝 팽창이 됩니다. 그죠? 아, 팽창이 되고, 내 뱉으면 수축이 되는데, 사실 정상인들은, 뭐, 이게 자 정상적으로 일 이제 팽창 수축, 팽창 수축이 정상적으로 일어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팽창은 되는데 수축이 잘안된다 수축이 조금 되기는 되는데 팽창에 비해서 약간 약하게 일어난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긴장을 하시다가나 운동이 너무, 이제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안되다거나 운동을 안 하시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정지시켜 놓으면 움직이지 않게 뭐 한, 이틀, 삼일 났으면 실제로 죽어버려요. 피가 못, 못 돌아가면서. 그, 그러니까 가만히 묶어 나와버리면 사람이, 어,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 뭐 죽었다 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고정된 자세로, 응? 움츠린 자세로 가만히 있다가. 그니까 러 오랫동안 사람 몸이, 몸을 움직이지 않아버리면. 그니까 러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계속 피가 정상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어, 계속 이렇게 밀어내줘야 되는데, 너무 운동을 안 하거나, 뭐, 도서관에 앉아서, 뭐, 뭐, 6개월 이상은 뭐 앉아서 공부만 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병이 곧잘 나타나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하여튼, 그리고 또 폐의 움직임은, 여러분들 호흡시 폐의 움직임은 사실은, 이래, 제가 어떤, 과거에 어떤 분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폐는 물결 파동. 그러니까 우리가, 저 호수가에 가서 돌멩이를 탁 던지면 물결이 탁일어나면서 물결이 파동이 탁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죠? 어. 약간 그렇게 이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 한다 바람을 후 분다 이러면 폐가 쑥 수축되다가 쑥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아좀 어, 생각해 보셔야 되데후 하면 폐가 이 그러니까 기관지 속 이게 바깥에 뭐그폐 외형이 이렇게 촥 이렇게 수축된다기보다는 그폐 속에 있는 스펀지처럼 어떤 그는 뭐야 어떤 그폐 전체가 후 하면 슈욱 이렇게 천천히 약 3초에서 5초 동안 계속 이렇게 수축이 됩니다. 수축이 됐다. 우리가 다시 들이마셨다가 다시 내뱉으면, 이 폐가 쑥, 들이마실 때는 쑥 커졌다가, 내뱉을 때는 쑥, 이렇게 물결파동처럼 탁탁탁탁, 이렇게 수축이 되는, 어 폐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의학적으로 뭐 동영상을 찍어서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실제로 동영상을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동영상을 찾기가, 어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가스가 나오는 느낌을 저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 폐가, 제 폐가 움직이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 어떤 실체에 대해서 너무나 어좀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스, 제가,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의미 없는 감기에 걸리지 마라 하는 건 제가 그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감기에 너무나 자주 걸려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스가 나오고 나서도 그런 감기에 엄청나게 노출이 되어있었어요뭐 엄청나게 해 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한테 10번 정도, 10번 이상 정도 이렇게 감기에 노출돼 봐, 본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이 여러분들 아, 2차 자각 증상 이제 실제로 가스가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가스 배출 기능장애 어떤 창자의 움직임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약간 위험한 상황을 어떻하든좀 막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라 그러면 들이마셨다가 호흡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호흡하는지도 대부분의 사람 저도 그랬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호흡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본능에 맡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어, 근데 너무 본능에 만 맡기다 보면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자기가 막 가쁜 호흡을 하면서 막 폐가 막 강하게 움직이면서 피가 강하게 돌아가고 이러면서 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이제 점점 그 폐의 움직임 혈액순환이 점점 느리게 나타나다가 또 일정한 시간 지나서 운동을 하면 이제 정상 이렇게 사람 몸은 그렇게 움직이면서 살게 그거내용 근데 그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어떻게 호흡하는지를 거의 자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그 아, 사실과 그럼, 그러면 어떻게 호흡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아, 이 부분을 조금 구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평상시에 보통 사람들 보면, 내쉬는 호흡.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내쉬는 호흡이 더 중요한 거다. 왜냐 하면, 호흡, 이걸 한문으로 풀어보면, 호 자가 불호 자예요. 흡은 들이마실 흡이고, 그러니까 호가 먼저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호가 먼저 일어나고 흡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호가 먼저 일어나고 흡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이걸 나중에 테스트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입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요. 이빨과 입을 살짝 뭐, 너무, 아, 이렇게 안 벌려도 됩니다. 입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하고 입을 벌리고 있어. 계셔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요, 사실은, 실험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후,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요, 공기가 알아서 들어옵니다.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공기가 폐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안 끌어당겨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폐 사실을 보면, 폐가 탄탄하고, 근데 무게가 있어요, 사실은. 뭐, 1kg, 양쪽이 막 1kg이 넘어가거든요. 어. 그러니까, 수축을 시켜주면, 그 무게에 의해서라도, 이게 쓸, 공기를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혹시나 공기가 안 들어올까봐, 자꾸 당기는 게, 당겨요. 여러분 생활 습관을 한번 여러분의 호흡 평상시 호흡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가만히 있을 때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내뱉기도 하는데 자꾸 당기, 잡아 당기는 그러니까 호흡, 호흡할 때 흡에다가 자꾸 관심을 두고 호흡을 하신,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예. 그 자꾸 끌어당기는 걸어, 데만 힘을 관심을 갖게 될, 에, 되는 것 같아요. 에, 저도 그랬으니까. 그게 또, 호흡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내쉬는 부분에 더 중요성을 둬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자, 하여튼, 여러분들은 비정상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폐도 어, 모양이 변했고, 창자도 모양이 변했고, 혈관도 모양이 변했으며, 그러고 말면 가스가 정상적으로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어, 하여 뭐 인정을 하시고, 그 중간관계, 정상인에서 비정상인, 그, 그 과정이요. 하, 이걸 설명드리기가 진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한 것 같지만은,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여 호흡은, 자, 제가 지금까지 상 3초에서 5초에 한 번씩, 이렇게 자꾸 풀어라풀어라고 부르라,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자, 이제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죠. 이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자, 가스가 나온 걸 경험하셨던 분들한테는 더더욱 중요하고 아직까지 안 나왔던 분들도 혹은 정상인 분들도 이렇게 호흡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반드시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확신하고 일단은 보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 분들이 자. 하고 나면서, 그죠? 가만히 있는 데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죽을 거죠 근데 안 죽어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그러면 세게 한번 보어보겠습니다여이러분 폐가 굉장히 많이 수축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폐가 쫙 이렇게 수축, 물결 파동의 원리로 쫙 이렇게 수축이 됐습니다. 폐가 많이 수축됐다는 것은 들어올 공기 양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호흡을 강하게 세게 내뱉으면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한 10초, 20초 동안 가만히 있어도요, 산소가 계속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굳이 뭐 호흡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도 못 느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하게 호흡하면 이 말은 뭔가, 약하게 호흡하면, 폐가 살짝 수축, 살짝 수축됐다가, 공기가 들어올 양이 저, 적어진다. 그러니까 공간이 적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후, 이러면, 한 3, 한 5초에서 7초 정도까지는, 이렇게 있다가, 더 이상 공기가, 이제, 폐가 다시 팽창해서을 되면, 공기가 들어올 공간이 없잖아요.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들어왔던 산소가 다 소모가 되면, 갑자기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요 그때 다시 후 내뱉으면 폐가 쫙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쫙 나갔다가 다시 가만히 있으면 공기가 들어오면 자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긴장을 오래 하셨던 분이나 잘못된 호흡 습관이나 목을 목에다가 자꾸 힘을 주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이 이 비강과 구강 사이 이입 속에 보면 코로 들어갔던 공기가 이, 이 인두 부분 일로 일로 뚫고 나오는 점이 지점이 있어요 지점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 부분을 이러면서 제가 보여십니까 제가 그냥 과도하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이 이 안쪽 그 구멍을 그 구멍이 근육이 있거든요. 그걸 자꾸 잡아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잡아버리는 분들이. 이거 잡으면 안 되거든요. 긴장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나 자기도 모르게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대인관계가 조금 취약하신 분들은 자기 보호본능 차원인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나도 모르게 숨을 쿡 이렇게 참아버리는 그런 습관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속에 있는, 그죠? 이게 사실은, 이게 코골이 하는 사람들도 이 속, 이 속에 있는 그 입구 부분이 달달달 떨리면서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코를 심하게 하거든요. 그 습관, 이게 습관적으로 잡다 보면 이게 자꾸 좁혀지게 됩니다. 좁혀지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코골이 수술을 하다 보면 그걸 확장시키는 수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목을 목을 이렇게 힘을 준다든가, 음, 이러면서, 입속. 한번 여러분들, 조꾸 세밀하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느껴보시면, 어 여러분들도, 어 인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호흡 시 주의할 점은 절대 목에나, 이, 인두속. 그러니까, 어 비강. 비강에서 내려오는, 그죠? 공기, 길. 그 구멍이 있어요, 입속에. 어? 이 속에 입천장 그 뒤쪽에 보면 식도와 연결, 그 기관과 연결되는 그 지점 윗부분에 구멍이 나 있거든요. 어, 구멍이 나 있는데 그 부분을 자꾸 인위적으로 자기가 어느 부분을 잡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어, 분명히 그 부분을 잡아, 잡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야 되면 그 부분을 잡아버리면 그쪽으로 코로 공기가 못 빠져나가요. 공기로 못 빠져나가면서 이제 결국 입으로만 빠져나가고 문제는, 문제는 공기만 못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식도에서 올라온 가스가 못 빠져나가 버립니다 못 빠져나가 버리고 가스가 빠져나가는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코 속에 가스가 자꾸 들러 들러 차게 돼요 그러니까 뭐 농이 찬다든가 뭐 콧물이 자꾸 찬다든가 하면서 충농적으로 어, 진행이 되고 어. 하여튼 코속막 그 재채기가 막 나오고 그렇죠. 어. 이 호흡법을 하면서 재채기를 경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전, 어, 믿고 있습니다 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재채기를 하셨던 경험을 하셨던 분들 재채기를 할 때마다 막고기를 한다면서 바람을 세게 불어야 된다 근데 하여튼 재채기를 하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못 빠져나갔다는 거고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피가 정상적으로 못 올라오고 있다는 라 사실 그폐가 수축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라 거고 또한 가지는 자 절대 하여튼 목이나 이 속을 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잡지 말고 자, 호흡은 사실은요. 약하게 불어도 되고 세게 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 약하게 불면 약하게 불고 나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들이마시는 걸 너무 좀 의식하지 마세요. 들이마시는 걸 신경 안 써도 공기가 진짜 더러니다 들어와요. 제가 아까 의학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수축이 폐가 수축이 되면 무게에서 공기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다시 팽창이 돼요. 굳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안 들이마셔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이 말을 믿어야 됩니다안 그러면 여러분들 폐수가 깨서 자꾸 들어가 버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계세요. 자, 벌리고 구강과이 하여튼 인두 부분을 벌리고 아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빨하고 입술만 살짝 벌리고 있으면 됩니다. 벌리고 있으면 공기가 알아서 들어가요. 알아서 들어가요. 자, 약하게 불었을 때는 제가 보니까 약 5초에서 8초, 9초까지도 굳이 안 들이마셔도 됩니다. 자, 자, 이랬을 때 가만히 계속 보세요. 제가 지금 안 들이마시고 있거든요. 안 들이마시면서도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살짝 들이마셨다가 다시 이렇게 부는 겁니다. 자, 또 5초에서 7초, 8초, 9초 가만히 계세요. 계십니다. 그럼 점점 몸이 안정돼간다는 느낌이니다 여러분, 수면 시에,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 호흡 습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평상시 호흡도, 수면 호흡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여러분의 몸의 상태도 안정화가 되고, 깨스도 정상적으로 빠져나오고, 분명히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또 이렇게 또 참고 그지 마세요. 너무, 그냥, 아, 이 어느 정도 이제 들, 들어오고, 이제, 그, 공기가 들어왔던, 폐에 들어왔던 공기가 이제 산소를 다 소모하게 되면, 그, 내 몸이 산소 요구에 의해서 또 호흡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그때 들이마시려고 하지 말고 내 뱉으라는 겁니다. 내 뱉으면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들어왔다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살짝 들이마시다가 내 뱉으면 됩니다. 굳이 안 들이마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 근데, 대부분 분들이 그러면, 죽을 것 같아서, 아,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짝 들이마시는, 살짝 들이마시는, 쓸때 강하게 들이마시는, 강하게 들이마시는 거는, 제가 보면 그거는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거는 자기 폐를 노화시키는, 나이를, 나이가 들면 폐가 커진다고 했죠. 그죠? 나이가 들면 심장이 커진다고 의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과부하가 걸리면서 점점 폐가 팽창이 되고, 심장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어, 뭐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심장이 커지면 좋다고 하막 어, 심장이 커지면 고혈압이 나타나 이제 생명이 다할때가된 겁니다. 그러니 자, 하여튼 뭐 자발로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하시면 만약에 아, 막 가슴이 답답해가고 스를 많이 뽑고 싶다, 가스를 좀 많이 끌어 뱉어버리고 싶다, 배가 너무 빵빵해져서 그럴 때는 자, 자발로 운동을 같이 하는 게 훨씬 도움이한번 해봅시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껏 힘껏 이렇게 내뱉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일져요 폐가 끝까지 수축이 됩니다 폐가 끝까지 수축이 되면서 공기가 많이 들어올 공간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죠? 많이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있고 코를 벌리고 있으면 공기가 다소 꼬르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껏 내뱉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10초 이상, 10초에서 그 20초까지 여러분들이 굳이 공기를 안 들이마셔도 산소 부족 현상을 안 느끼게 돼요. 내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가 이제 반대로 그냥 후 불었다가 갑자기 들이마시고 후 불었다가 자 보세요 5초나 뭐 7초 안 기다렸다가 자꾸 들이마셔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면 후 불었을 때 여기 인두에 압력이 걸리면서 또 폐가 수축되면서 식도를 눌러주면서 가스를 밀어 올리는데 가스가 올라왔다가 보세요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당겨 보십시오 그 그 땡겨버리면 가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폐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지껏 가져왔던 무의식적으로 가져왔던 호흡 체계를 명확하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불고 난 다음에 5초 이상 가만히 계시는 게 이게 바람호흡이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뭐, 폐호, 뭐, 복식호, 뭐, 하여튼, 막,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뭐, 하여튼, 솔직히, 뭐, 그런 분들도 뭐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그냥 그런 분들을 따라서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저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이병의 치료하는 전혀 무한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이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랬다가 갑자기 땡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고 기다릴 수 있는 데까지 기다려 봤어요. 제가 보기엔 안 죽습니다. 이러다가 이러다가 죽었다. 그만 다른 요인이 있을 거예요. 다른 요인이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그랬으면 아마 제가 먼저 죽었을 겁니다 제 운동할 때도요 후 하고 그냥 그냥 그냥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을 들고 이렇게 하면 뭐 자기도 모르게 막 산소를 들이마셔야 된다는 그런 산소가 들어오면 몸이 좋아진다 활성산소가 좋아진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산소도 들어오는데 가스까지 들어와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가스가 들어오면 가스는 약간의 유독성이에요. 그게 음식이 사실은 소화효소를 만나서 부패 과정을 통해서 발생되는 게 때문에 메탄가스도 들어있고 그죠. 독성을 유독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게 폐로 들어가 면 감기로 바로 증상이 나타나 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호흡 시그 부분을 중요하고요. 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의 폐가 어떻게 변형이 됐는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그냥, 좀, 참 제가 참, 그림에는 좀, 되게, 그림을 못 그리죠. 그죠? 네. 그림을 되게 못 그리는데. 이 두 개의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쪽 폐와 자 위장이 있고 그죠? 아, 여기 위로 식도가 있습니다. 식도가 있고 요 까맣게 제가 칠해 놓은 지점이 위식도괄약근입니다. 위식도괄약근. 아, 폐 그죠? 아, 위장, 자 위식도괄약근 그리고 식도입니다. 식도가 폐와 폐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폐와 폐 사이에, 이제, 식도가 약간 눌려있죠, 그죠? 아, 이지죠 아, 이기죠? 아, 식도가 약간, 어, 아, 눌려있다. 뭐, 눌려있을 수도 있고, 안 눌려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양쪽에 폐가 두 개가 있고, 이쪽에 폐가. 자, 형태 차이는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형태 차이를 조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럭비공이 두개 있는데, 폐, 폐를 나타내는 럭비공이 약간 모양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이쪽이 조금 홀쭉하고 그죠 어, 이쪽이 조금 홀쭉하고 이쪽은 어, 윗부분은 동일한데 아랫부분이 이렇게 어, 둥글게 이렇게 그죠 어, 아 이게 왜 제가 동영상을 하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가 되게 힘든데. 아래쪽이 조금 둥글벙하게 넓어져 있습니다. 넓어져 있고, 그죠? 음. 자, 기게 정상인의 폐라면, 정상인의 폐고, 식도란 아, 아, 아, 위장이라면, 요게 이병에 걸리신 분들, 뭐 이거는 뭐 하여튼, 이병에 걸린 지한 10년, 20년, 뭐 30년 되신 분들의 폐라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어, 굉장히 폐가, 변형이 어, 좀 많이 일어난 분들. 어, 외적으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면 이걸 제가 보기에는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 이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으신 뭐 분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또뭐 흑백 형상으로 나오는데 또 깔끔하게 깨끗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음. 자 중요한 건 하여튼 자이 이 그림이 비슷비슷한데 아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 이 부분의 위식도 가려근 위치와 이 부분의 위식도 가려근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상인이고 이 부분이 정상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분의 위식도 관악근은 폐가 살짝 눌러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폐가 막 극심한 상복부 팽만감이나 더 이상 가스가 위로 올라오지 않고 방귀 형상으로 계속 내려가 버린다든가 하복부 팽만감, 하복부 팽창, 통증 뭐 이런 분들 갖고 계시면 가스가 이 위로 거의 안 올라와 버리고 그러니까 폐가 자꾸 눌러버리기 때문에 위장을 제가 위장 상단을 폐가 누를 수가 있다고 제가 자꾸 어, 과거 동영상 설명 드릴 때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폐가 아랫부분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양쪽으로 위장 상단을 이렇게 눌러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위식도괄약근이 정상적으로 개폐 동작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이 잘안 일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가스가 잘 식도 쪽으로 그죠? 가스가 식도 쪽으로 잘못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 올라오게 다자 이쪽 그림은 폐가 위식도괄약근 위장을 실질적으로 그 폐와 위장은 이 그림보다 더 가깝게 더 가깝게 붙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사이의 가로막, 횡경막이, 이 위식도 과략근 지점을 해서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죠? 횡경막이 통과를 하는데. 그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진은, 이 그림은 폐가 위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죠? 자, 폐와 폐, 그니까, 러그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이제 호흡시, 정상인들은 호흡시 팽창 수축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공기가 이 끝까지 내려, 끝까지 내려왔다가 끝까지 이렇게 밀려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진은, 이 그림은 공기가 들어왔다가 끝까지 내밀지 못하는 그런 그림을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폐가 수축 팽창 하면서 이 식도를 눌렀다 뗐다 하는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식도를 눌렀다 뗐다 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이 노, 높이 지점 그 폐의 위치 지점 이 높이 지점이 이제 사실은 뭐이 그림은 좀 제가 잘,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폐가 이 윗부분을 조금 더 그림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버렸네요 제가 방금 그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눌러지는 지점이 이이 이 그림에 비해서 이 그림이 지금 더 내려온 겁니다. 사실 더 내려왔다는 겁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수축 팽창하면서 가스를 자꾸 위로 밀어 올려야 되는데 위쪽을 자꾸 밀어 올려야 되는데 밀어 올려주는 그 지점이 조금 떨어져 버립니다. 조금 떨어지면서 약하고 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호흡시 팽창수축 팽창수축 이렇게 하면서 예, 입 구강 그죠 아, 인두 부분에 압력이 걸리는 힘도이이 이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이 약하게 됩니다 약하게 되고 그죠 예. 그 시기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뭐 역류성 식도염이나 아, 위하수 이라면 이게 폐가 이 위장을 누르면서 폐가 아예 아, 위장이 원래 45도 각도로 이렇게 비스듬하게되 있는데 이게 누르면서 이게 위장이 누워요. 누우면서 한 60도 각도로 옆으로 누우면서 위장에 이제 근육 구조가 변형이 생기기 시작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역류성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에, 다양한 어, 파생적으로 또 발생하게 되고 이거 그죠? 아, 위식도 가역고 그 제가 뭐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죠 어. 오늘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과거에 찍었던 동영상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제대로 알면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제대로 알면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어설프게 알면 위험할 수도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치료과정시 2차 자각성상 혹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는 병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반복적으로 또 동영상을 찍어 올려드리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폐가 확장됐다. 제가 폐확장증 폐쇄성 폐질환. 폐쇄성 폐질환이 뭔가 말이야? 공기가 들어왔다가 다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스가 들어오면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어, 하여튼 그런 겁니다. 감기가 자꾸 걸리고 어 오한,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응. 건강한 폐와 어, 건강한 위장, 해, 어, 위식도 괄약근의 위치 그죠? 에, 자. 폐가 식도를 호흡시 눌러주기도 한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의 폐가 아래쪽이 약간 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현저하게 나타난 분들도 있고 뭐이병에 걸린 지 얼마 안되신 분들은 뭐 눈으로는 거의 확인이 안될 정도로 속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 속이 확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폐가 진짜로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러분이폐 속이 이렇게 변했다고 보셔도 되고 시질적으로 폐가 이렇게 변해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여튼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드렸는지 모르는데. 겠 자, 오늘 하여튼 중요한 점은 제가 설명드리게 중요한 점은 호흡 시, 내 쉬는 호흡이 1번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하고, 호흡을 내셨다, 들이마셨다, 내셨다, 들이마셨다 하는 게 호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들이마셨다가, 아니, 내 뱉었다가, 후, 했다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 정상적인 호흡입니다. 숨안 쉬어도 공기가 알아서 들어옵니다 폐의 무게 때문에 그죠? 어. 이거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실험을 해 보십시오 실험을 해 보면 여러분의 몸이 더 가뿐해진다 라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가스가 후하고 기다리면 폐가 물결 파동처럼 이렇게 수축되면서 식도에서 빠져나온 가스가 계속 밀려져 나가요 그 시간을 기다려 주라는 겁니다 기다려 주고 난 다음에 당기면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후 하고 안 기다렸다가 당겨 버리면 어떻게 당겨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식도 협착점에서 나왔던 가스가 쑥 빠져나가다가 려 당겨 버리니까 폐로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걸 몇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자꾸 해버리면 뭐 하루나 이틀 동안 반복적으로 해버리면 백백이면 백다 감기 걸려버립니다. 감기 걸려버리니까 그런 감기는 걸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어. 제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모든 뭐 방법 하는것 같아요. 제가 그냥 왜 아는가 하면 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낳기 때문이고 제가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됐고 저는 대학교 4학년 때입행에걸려갖고 사실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사무 직 생활을 할수 한다는 것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로 식당에 찾아가서 제가, 필라집, 뭐 스파게티집에 가서 제가 주방 일을 하게 됐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그래도 조금 편하니까. 하여튼 20년 동안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고, 병원에 갔어도 해결이 답이 안 나왔고, 뭐, 주변 분들이 좋다는 거다 해봤습니다. 산삼도 구해서 먹어봤고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원리를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되됐고요또 회복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고 다시 건강해지면서 그리고 또제 주변에 제 말을 믿어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하라는 걸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그냥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아 이게 뭔가 있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어, 자기가 해보니까 뭔가 좋아진다라는 걸 분명히 자기는 모르지만, 그분들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걸, 모든 걸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발 로 운동을 해라, 뭐 자기 전에 하루에 어떻게 운동을 해라, 이런 걸 해보신 분들은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계속 하고. 왜하는지인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또,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 의사분들만큼 많이 알겠습니까 그죠? 어 제가 뭐~ 이 치료 원리는 이해하고 또 뭐~ 가스 이동 원리는 이해하고 뭐~ 혈액의 이동 원리도 조금은 이해하지만 또 그보다 뭐~ 림프관이 어떻게 작동하고 뭐~ 하든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는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제 말을 어 이렇게 믿어주시고 또 따라해 보시고 하루 이틀 하도 하고 그만하지 마시고 최소한 2, 3주 2, 3개월이라도 꾸준히 해 보시면 여러분의 몸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사실 저는 지금 또이 병의 이 병과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라는 군이라 말은 사실은 의학계에서도 명확한 원인을 내리지 못했다, 못한다라는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정무군이라고 아 대충 그렇다. 뭐 소화장애다. 병원에 가면 소화제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죠? 소화장애다. 소화제를 먹고 안 낫죠, 그죠? 분명히. 예. 안난 거는 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안난 거는 없나 하면. 그런데 근데 제가 이제 이 병과 대사 정군과 관련된 질환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심지어 치질까지도 이병에 관련이 있고, 당뇨병도 관련이 있고, 분명한 것 같고요. 간질환, 간질환도 분명히 이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과 관련된 질환들이, 하여튼 제가 이렇게, 그분들, 그러니까 명확하게 막 수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제 말을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간질환이다, 치질이 걸렸다, 이런 분들은 제가 설명을 하면요, 콧방기도 안 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심각한 치질에 걸렸는데, 어, 뭐, 치질만 몇십년을 달고 다녔어요. 근데, 그냥 수술 안 받고도 낫더라는 거예요. 가끔씩 나올 때마다 나도 그, 아 압니다. 이게, 치질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그것도 금방 되찾으면 쑥 들어가 버리고. 치질은 혈관이 팽창 현상이거든요. 하여튼, 이 병과 관련된 병이 너무 다양하고 또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내 생각을 내리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꿈이 하나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뭐 사무실이나 어떤 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치료 공간을 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 도뭐이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일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이 병에 걸려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뭐 전화를 하고 싶어하고 제가 사실 아직까지도 제가 제 전화번호를 안가르켜드렸거든요안 가르쳐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분들 전화를 다 받으면 제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게 됩니다.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아보면 또 전화를 받으면 제가 신경에서 해서 또 전화를 해 드려야 되고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해 드려야 되고 제가 만약에 직장생활을 안 하고 어떤 여러분들 치료에 어떻게든 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고 어떤 공간이 뭐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을 하나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생활적인 문제가 금전적인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어야 사실은 뭐 사무실만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거 가서 가, 뭐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돈 받고 가르칠 수는 없는 겁니다 가르쳐 드 돈을 받고 가르쳐 드리는 건뭐 일단 어려 보고 위안 위반이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치료를 해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좀 장애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뭐그 돈을 벌어서 사무실을 얻고 여러분들 도우있는 그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하여튼 그 광고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면 광고가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그게 뭐르겠습니다그뭐 하여튼 이게 광고 수익이 된다 그러는데 이게 뭐 하루에 한만명 정도는 이 동영상을 봐야 사실은 뭐. 100달러 정도 수익 100달러에 10만원이에요 하루에 만명 보면 한달에 1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게 될지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지금 보니까 한달에 한2 한0 0명 가까이 이렇게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이걸로 해서 사실은 수익이 발생한다는 라건은좀 기대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처음 할 때는, 아, 이렇게 하면 수익이 좀 발생을 하면, 아, 여러분들 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찍어보니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유튜브, 구글에서 보여주는 어떤 뭐 수익 동향 보고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 꿈은 있는데, 아 그것이 이루어질지, 아니를 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하여튼, 뭐,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뭐, 지금도 벌써 한 27번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이 동영상이 언제 끝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야 될 것들은 너무너무 많고, 실제로 찍을 수 있는 시간도 너무너무 제약이 되어 있고, 또 이, 이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증상들이막 제각각이더라고요. 제각각이고, 그 사실은 그런 분들을 좀 만나보고 싶고, 또 그분들은 어떤 증상에서 어떻게 하니까 낫더라. 든떤 사례들을 제가 자꾸 모아봐야 돼. 그래야 이 치료 원리와 그 사례의 어떤 연관성과 어떤 뭐 해결책, 이런 것들을 자꾸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뭐좀 푸념처럼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려드리면 어, 이 병의 치료, 사실 뭐, 대한민국 성인들 중에 약 4분의 1, 제가 보면 4분의 1을넘는것 같아요. 물론 나 4천만 명 중에 약뭐 400만 명 이상이 이 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걸려 있다고 하고, 이병에또 파생돼서 나타난 질환들이 무지막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이 부분을 더 연구를 조금 해야 될것 같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뭐, 욕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통을 더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 여러분들, 그, 이 일에, 제가 갖고 있는 꿈에, 소망에 아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혹시나 계시면 제가 앞으로는 동영상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혹 이런 제 소망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아 한번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아 제가 언제까지 올려드릴지 모르고 여기 아래쪽에 댓글란에 제 전화번호를 그냥 아 그런 날이 있을 때까지 한번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제 전화번호를 보고 어,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조금 자제를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제가 스번째 아, 동영상이 잘 모르는데 지난번 동영상에 제가 꼭 한번 만나 만나보는 게 진짜 좋긴 좋습니다 저를 한번 만나보는게 진짜 좋긴 좋은데 왜냐하면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증상에 대해서 좀더 가까운 해결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번 만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매월 마지막 제주 일요일날 일요일날 저희 교회에 한번 들러 주시면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오시면 그죠? 제가 원래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아서 갖고 평상시에는 여러분들 다 만나기 어려워요 어 마지막 주에 11시에 오셔서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고 예배 끝나면 여러분하고 어뭐 점심을 같이 드시든 하면서 어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부디 전화로 저한테 질문하지는 어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질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매월 마지막째 주 일요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저기 보라매공 서울, 신길동, 신길동 오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오성교회. 아, 대한 예수교 장르의 합동측, 정통교단이에요. 그죠? 우리 박진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아, 그 목사님이 아, 심하시고 작은 교회요 개척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의심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히 오셔도 되고 아, 한번 여러분들 아, 저도 그냥 여러분들 만나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아, 아, 만나보고 자꾸 들어보고 해야 아, 이 병에 대해서 다양한 더 치료 방법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요, 요 오늘 동사 요거를 을무리 하시고 호흡법을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